씨무리니 치가 사악해. 양파는 눕기 대でお願いします 인간의 실수는 끝이 없고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 오래전 주라기 공원의 실패로 한 철의 크나큰 좌절을 맛봤던 인간들은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뒤 코세의 옛날 일은 싹다 까먹고 다시 한번 공룡의 유전자를 되살려 테마파크를 개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려 유전자 조작을 감행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룡인 인도미누스 렉스를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 사육장을 탈 인간이고 공룡이고 싹다 조지고 다니면서 주라기 월드 전체를 생 지옥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가루가 되어 뽀개져도 언제나 소산할 구멍은 있는 법 우리 주라기 월드에는 다행히도 이분이 살고 계셨죠. 카리스마라는 것을 가열차게 뿜어 제끼며 엄청난 등장신을 선보였던 렉시 누님 곧 인도미누스와 격하게 물어뜯고 자빠지고 라딩굴면서 찐한 첫인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저 멀리서 또한 명의 지원군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쥬라기 월드에서 가장 똑똑한 랩터인 블루의 등장 사실상 이 시리즈의 찐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구였죠. 어쨌든 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인도미노스라 한들 렉시와 블루의 화려한 팀워크 앞에서는 가련하게 다굴당하는 한 마리의 잡밥 공룡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가는 길은 더욱더 비참하기가 짝이 없었죠. 어머니의 장례식 날 급한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하던 고건수 형사는 그만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사람을 치워 죽이고 맙니다. 넘나도 당황한 나머지 일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하고 자리를 뜨는 이 남자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내부감사까지 뭔가 여러가지 일들이 계속 꼬이면서 고형사는 멘붕에 빠지고 마는데요 듣기야는 자신의 범죄가 들통나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무려 어머니의 관 속에 시신을 유기하는 미친 폐악질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시밤과 음악 사이 작가는 우리 사이 그렇게 아득히 선을 넘어버린 고형사의 만행에 어이가 탈탈 털려갈 때쯤 정체불명의 인물로 보이 한통의 전화가 걸려게 오되는데요 누구세요? 가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 이제 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다시 한번 멘탈이 빠그라져버린 고건수 형사 이후로도 정체불명의 남자는 계속해서 고형사를 압박해오게 되고 결국 지쳐버린 고형사는 에라 모르겠다며 남자의 전화를 그냥 씹어 자시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전화를 안 받으면 여기 이 아저씨가 빠기치게 마련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열심히... 그리고 여기 이 남자 역시 고형사가 어지간히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설마 이렇게 대놓고 찾아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신입 시절 강영사의 꾀임에 넘어가 골드문 조직의 스파이로 잠입하게 된 이자성 순경 이후 화교 출신인 정청과 어울리며 조직의 순뇌부까지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발피다 못해 싹둑 잘려나가는 법이죠 그동안 믿고 따르던 정청이 조직 내 암투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고 이자성 역시 반대파의 계략에 넘어가 꼼짝없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우리 이자성이가 누굽니까 자타공인 늑대 관상을 가진 왕이 될 남자 몸 여기저기 총알이 박혀있는 카리스마 대마왕 다행히도 우리 이자성씨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이미 장수기의 개수작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차성. 그 길로 반대파들을 모조리 잡아 조지는 화끈한 반전을 선사합니다. 이는 이제 그만 선택하라는 정청의 유언을 받아들여 경찰의 신분을 과감히 포기 골드문을 꿀꺽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인데요. 했습니다. 어째서 이 형은 그냥 걷기만 해도 런웨이가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슈퍼 멋있었다 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형은 언제 봐도 참 멋있어요 그쵸? 놀랬어? 그 중고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로한을 집어삼키려는 사로만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헬름협곡 나팔산성에 집결하게 된 로한연합군 곧 2만 명에 달하는 우르크하이 군대가 몰려와 위협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상황 하지만 바로 그때 손에 힘이 빠져버린 한 궁수할아버지가 냅다 활을 쏴제끼게 되고 이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오크 한 마리가 그대로 사망 이로써 역사의 길이 남을 헬름협곡 전투가 시작됩니다 뭐 대부분의 공성전이 그러하듯 수비하는 쪽은 언제나 수세에 몰리기 마련이죠 급기야는 나주글까지 등장하여 함락 직전에 놓이게 된 바로 그때 저 멀리 눈부신 태양과 함께 드디어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로히라! 회색의 간달프가 열심히 경험치를 모아 레벨업을 달성 백색의 간달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에오메르의 기마대를 이끌고 오크들의 뒤통수를 화끈하게 조져주시는 간달프 형님 눈부신 역광과 함께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이 정말 어마무지하게 멋진 장면이었죠 이후에는 나무수염이 이끄는 엔트 부대까지 등장 말 그대로 오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로한의 연합군은 화끈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뭐그밖 또 왕의 귀환에 등장했던 에레의 유령군대 소환신이라던가 로한의 기마부대 등장신 등 정말 엄청난 장면들이 마구마구 샘솟 는 작품이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언급 한번 했으면 됐잖아 그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다섯 가지 방법 첫째 드로리안이라는 멋진 슈퍼카를 타고 불리나케 질주한다 둘째 미래에선 공중전화박스를 타고 땅속으로 꺼져버린다 셋째 어릴 때 써놓은 일기를 보면서 쌍코피 터지도록 집중한다 넷째 양자영역으로 기어들어가서 원하는 시간대로 점프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자연인의 모습으로 수줍게 쪼그려 앉는다 네. 바로 요런 느낌이죠 머나먼 미래로부터 날아온 슈퍼 자연인 로봇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위풍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무척이나 꼴보기 싫은데요 어쨌든 이 자연친화적으로 연출되는 시간이동 장면은 이후로도 시리즈 내내 계속해서 빠짐없이 등장해주며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대표하는 최고의 시그니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는 사라와 카일이 동시에 등장 서로를 끌어안고 가열차게 나뒹구는 아름다운 여 연출까지 등장해 주었었죠 어쨌든 설정이 설정인 만큼 다음엔 좀더 열린 자세로 나타나줘 보는 것 때는 바야흐로 2007년 남자들의 가슴에 불을 싸질렀던 부루의 명작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거대 변신 로봇들의 화끈한 쌈박질 액션이 돋보였던 트랜스포머였죠 그냥 로봇만 나와도 충분히 환장할 텐데 애들이 막 변신을 했답니다 뭔가 여기저기 뚝딱거리면서 간지나게 변신을 때리는 게와 정말 미치고 환장할 퀄리티였죠 그 중에서도 범블비의 첫 번째 변신 장면이라던가 옵티머스 프라임의 첫 등장씬 그리고 스타 스크림의 깔끔한 변신 장면도 물론 멋있었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꽂히는 장면이 다른 법이죠. 저에게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헬기인 줄 알았으나 교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디셉티콘의 로봇으로 변신, 군부대를 삽시간에 쓸어버리는 연출이 정말 지리는 장면이었죠. 무엇보다도 시리즈 최초의 변신 장면이었던 만큼 그 임팩트만큼은 가장 화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영화 전체를 따져본다면 이 등장신도 만만치 않긴 했죠. Jack. Jack is dead, my friend. You can call me Joker. 최고의 등장신을 논하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장면이죠 개인적으로는 역대 영화 속 최고의 등장신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블 인피니티 사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타노스와의 최종 결전 압도적인 힘으로 토르를 제압하고 캡틴의 방패를 부숴버린 타노스는 이제 슬슬 끝을 내주겠다며 블랙 오더를 비롯한 자신의 군대를 소환하게 됩니다 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인 것 걸까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캡틴의 뒤쪽으로 어디서 많이 봤던 깜찍한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난입해주시는 어벤져스의 연합군들 지금껏 mcu를 빠짐없이 봐온 찐팬 이라면 이 장면에서 울컥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언제 봐도 마블바들의 심금을 쳐울리는 최고의 명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지금껏 캡틴이 아끼고 아껴왔던 바로 그 대사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죠